우리가 지켜주더라도 숲에선 밤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 맞아 오늘은 이쯤에서 쉬어 어, 밥이라도 먹지 그래? 그렇군요 네 어쩔 수 없죠 으, 뭐야 엄청 맛있네 이거 이렇게 야영하면서 먹는 것도 별미구만 네, 평소에는 못 먹어본 맛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웃음> 그거 다행이네 이건 우리 습지계 정령들이 늘 자랑하는 나무 열매 동구이라고 음, 이건 언제 먹어도 맛있어 에덴에서 제일 가는 부자 정령이 먹어도 맛있어 할까? 구하고 도시에 돌아가면 상단 전원을 대상으로 상업윤리교육을 단단히 해야겠어 탈리아를 무사히 구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말했지만 저... 제이드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특기인 건 아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희미하지만 별 속성의 만화가 공기 중에 남아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소멸한 자의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메피스토 펠레스님 <웃음> 제가 너무 기운 없었군요, 미안해요 분위기를 망칠 생각은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도 준비해 주셨는데 이건... 이렇게 먹는 건가요? 어? 아, 엄청 고소하네요 이런 맛이 날줄 몰랐어요 신기하네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날걸? 도시에선 흔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많이 먹어도 뜨거우니까 혀를 대지 않게 조심해 그나저나 이상하다 수정동굴은 원래 이렇게 멀지 않은데 왜 가도 가도 안 나오지? 분명 방향대로 왔는데… 혹시 제 내비게이팅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음… 우리도 같이 있잖아… 그건 아닐 거야 그나저나 너한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마침 잘됐다 구원자가 뗄감 줍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이참에 물어볼게 느낌이 어때? 구원자랑 계약을 하면 느낌...이요? 뭔가 좀 달라? 음... 사실... 평소에는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전투 때에는 명확히 다릅니다.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확실히 실감할 수 있어요. 구원자님과 함께하다 보면 기존의 제가 가진 힘의 몇 배, 아니 차마 수치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가능성을 느낍니다. 음. 그리고 이건, 어, 다소 비이성적인 말일지도 모릅니다만 혼자 있을 때조차 어쩐지 구원자님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그렇구나, 신기하네 평소엔 전투 따위 전혀 기대되지 않지만 이해가 그렇게까지 말하다니 궁금해지는걸?